사역자로 제가 세 교회를 거쳤습니다. 이 한필라델피아 교회까지 합해서 세 교회를 거쳤어요. 첫 번째 교회는 신학대학 다닐 때인데 같이 모임에 있던 장로님이 목사님이 없으다고 안기시대 그가지고 와서 설교해라. 설교만 하는 그 전도사. 그래서 세상에 있지도 않은 단임 전도사. 거기도 한 2년 반 정도 한 거예요. 담임전도서담임전도서 어? 담임 설교만 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암비 담임전도사분 아무 그 위치도 없지만, 갔더니, 한 12명이 모여있는 거예요. 12명. 성도분들이 아, 그래서 12분도 감사하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나름대로 막, 그우왕좌왕 했어. 열심히 했어. 아, 우리 팀이 얼마 안 있다가, 한분 돌아가시고 두 분이 한분간 거예요. 아니 이거 세번 나갔는데 한십배 프로가 성도님 줄어든 거예요 그냥 십배 프로가 눈감박어 사이에 그냥 응?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분이라도 더 교회 이 교회 사람을 전도해 올 정도 이 자리에서 절대 떠나가안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뭐야? 아, 아멘. 아, 아멘 아멘 한 명이라도 목사의 신정을 알아야 돼요. 목사의 신정을알아요한 명이라도 더 데려올지언정 여러분 여기서 한 명, 일단 한 명도 떠나면 안 돼요. 데려올지언정. 알레르기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응? 예, 그렇게 하시게 돼 예.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부탁드습니다한명한 명도. 한 명도. 고 앉은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주님의 내가 우리 한 킬라델피아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예,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 장로. 장로교단 제일 제가 많은 교단이 있는데 다른 교단을 욕하고 싶은 건 없어요. 우리 장로교단을 제일 제일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제가 장로교단에서 복사한 수를 받은 이유도 그래. 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왜냐? 첫째, 장로교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단일교. 어떠한 교회라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지 않는 교단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있음을 여론하십시오. 둘째 장로기보다는 가장 민주적인 교장입니다.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당회도 주인이 아니고 제직회도 주인이 아니고 여기 앉아계을때한분한 한 분이 주인인 거예요. 목사도 아니고 당회도 아니고 제직회도 아니고 여기 계시다. 주인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믿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중요한 하늘에서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한분한 한 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교가 너무 좋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임하는데 오해가 있으시면 안 돼요. 아 뭐가 잘못됐나? 뭐가 어떻게 뭐, 교회 문제가 있나? No.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요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정권적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오해도 없고 이해도 필요 없어. 요 잘못하시면 임시당의 목사는 3년이 맥시멈입니다 3년이면 임기가 자동 만료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직들은 구임자를 생각해요. 1년 전이 됐든 2년 전이 됐든 제직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장로교 정치와 장로교 법에 따라 구임을 준비하는 전업된 하나도 없니 여러분 오해 없으신 거. 이제 됐죠? 교회에 목사가 들어오고 목사가 나가는 거는 전적인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투표에 대한 거. 됐어요? 그래서 제가 8월 15일날 여러분에게 사임을 전했고 지난주에 제직 몇 분이 모여서 저의 사임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대표해서 이제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이임을 합니다. 오늘 떠나면서 제가 오늘 설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오면서 제 자신 스스로에게 나의 목회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목회 지침 세 가지. 가 첫째,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를 안 믿겠다 안 믿겠다고 하거나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것들 제외하고 만약에 성도님 중에서 나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나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나 믿음 없어요. 이렇게 하는 분이 만약에 나에게 오면 저는 절대적으로 그분 찾고 기도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분을 떠고 하지만 제 목회 첫 번째 여기 들어오면서 제가 기도하고 지난 2년 반 동안 하였던 게 뭐냐면 그거가 아니라면 내가 앞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면 성도 제 집끼리 나한테 와서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 들려줍니다. 제가 목회, 제 목회 원칙입니다. 위에 있고 위에 믿음과 교회를 떠나는 이런 것배교에 대한 것만 아니면 여러분이 나와서 어떤 컴플레인을 하거나 어떤 얘기를 해도 그대로 저는 다 들어주기로 작정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동안 광고에 나간 거제광고해왔나습니다제집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가지고있어요 여러 분의 입에서 나온 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일숙 전사이 기도회를 하자고 했어요.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왜? 성도님들의 입에서 나오기를 매주 기도를 했어요. 김일순 전사님이 기도회를 하자고 해서 내가 노선이나안어요 기도해보자고 했어요. 그때 말씀은 안었지만김윤수 전도사님한테 내속 성도 입에서 뭔가 나올 때 기다리니 한 제직분이 기도회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한 거예요. 그런데 간증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기신을 주셔서 기도회를 시작하라고. 그러면 내가 언제 그건 믿음에 관한 생활의 부분이지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두 번째 저의 목니다 교회와 성도 앞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없다. 라는 게제 목회 지침 교회와 성도 앞에 내 개인적인 생각과 내 개인적인 감, 감정은 없다. 이게 저의 두 번째 한 클레델 대교에 오면서 제가 목회 방침으로서. 성도님들이 신앙 생활하다 보면 당연히 목사와 의견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두무류의 성도님이 계십니다. 하나는 직접 나한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또한 분은 친절하게 웃으면서 나한테 와서 얘기요 여러분 착각가지않요 나한테 와서 따지듯이 얘기한 분이나 나에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요구하신 분이나 저는 똑같이 사랑합니다. 혹시 저에게 따지셨던 분이 있다면 착각한 분이요아 나는 목사님한테 이런 걸 따졌으니까 목사님이 싫어했을 거야. No. 내 목회방친구와 맞지 않습니다. 나에게 웃으면서 와서 다 얘기해도 그분을 더 사랑하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에 와서 제가 두 번째로 사는 것은 교회와 성전이 앞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없습니다. 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그분을 아세요. 근데 내가 지구 분을 어느 분을 사랑하고 어느 분을 배워하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아 어떤 성도는아 저분이랑 목사님이랑 약간 언쟁이 있었으니까 싫어했을 거야라든지 No. 착각. 두 번째 목회정치세 번째. 무조건 축복하자.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축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은 무조건 축복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무조건 축복받아요. 예수님 믿는데 축복 안 받으면 어디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전리할때 제가 전한 말씀이 축복이야는 말씀입니다. 오늘 떠나면서 여러분에게 축복 신명기 말씀입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셨어요. 제 목회를 하지. 무조건 축복을. 그래서 오늘도 제 사항을 다하고자. 복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주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믿으면 따라하세요. 믿으면, 믿으면? 큰소리로 해요. 큰 소리로. 믿으면, 믿으면. 복원줄이라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 아까 교도 처음에 우리 묵상기도 할때 읽었죠. 모세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 예수님은 모세와 선진을 복주시로 오신 거예요. 구원하는 것도 복인다 여러분. 할렐루 구원하는 것도 복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구원받는 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구원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받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번에 내가 복을 받았을까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마땅한 분들이에요. 그거 엇가 중요하냐 십자가가 증명합니다. 독생자 예수그리스도 십자가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죠. 나는 복을 받을 자격도 그런 소리 하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목사의 사다 이것이 목사의 사 하나님께서 복 줄이라 하셨는데 목사가 중간에 땡판동은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대로 다열어 여러분에게 좋은 하고 여러분이 받아야 될 복들의 수많은 종 여러가지 종류의 그 말씀을 다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고 전해야 됩니다. 그게 세 번째 제가 이 교회에 오면서 가진 당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상상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인간이 천국이 저의 것이니요. 3절이 혼동이 많이 와요. 천국이 내건 좋은데, 천국이 저의 것이니,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니 이거는 이해가 하는데, 그 신녀가에는 그냥 하나도 안 되고, 마트신라고 있고, 여러 가지 소리를 여러분, 선요 그런데 여기 신녀니, c a n a d 신령이 a n a d 고 c a n a d 있고 여러가지 소리를 n a d a c a n 이 d a Canada, Canada, Canada, Canada, 가난해야 d a c 니 n a d a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가난한 자인지 아닌지 이인기준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딴데 가서 듣지 마세요. 신령이 가난한 자보이 있다는 건 새로운 뭐 해석법이 나왔다. 거기 가서 듣지 마시고 거기 가서 기도받으나 이인 신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인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어요. 어디냐 시편이 이렇다 니다 10편, 1편니 내가 신경이 강한 자인지 아닌지 여러분 아는 유일한 방법 다윗이 여러분에게 이미 공포를 해줬습니다. 내가 신경이 강한지 안한지 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나도 몰라요. 강한 일주으로노력 해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돼 말씀으로 가야죠. 그래서 모르겠으니까 어느 목사 뭐 서부사한테가뭐 어디 있단 어, 말씀 좋은데 쫓아다녀 가야죠. 여러분이 신령이 가난하냐 안하냐는 심편 1편의 말씀이드리거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악인의 깨를 쫓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인의 깨를 쫓는 건신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나 내가 붙잡고 다니는 나와 다른 분들이나 당해를 하고 혹시 풀어주면 얼마나 풀어져요. 이미 다 주셨는데 오만 하지 않습니다. 악인들과 살리지 마세요 악인들과 죄의 에 들어가지 마시오건방떡지 말들을 준비한 뭐 주방 경찰가 되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조치회단이라고 했어요 너 NO 즐거워하라랬했람은2 여러분 몇달내다는거야은 2년 안에 있는 사람은 2년 안에 있는 사람은 2년 거에 있는 사람은 2년 안에 있는 사안돼 있는 사람은 안하뭘즐말워을2거안야돼 이상한 데 가서 귀를 기울이고 공 2년 안에 있은 안에 있는 사 안에 요는째뭐은야 돼요 여러분 즐겁지 않으면 오래 못가 하면 얼마나 당시 성령의 영감이 충만하지 몰라요. 저 자르면 즐거워라고 했어요. 즐겁지 않으면 오래 못 합니다. 여러분. 즐거워야 오를래요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가 돼요? 시내가에 심는 나무처럼요. 그 행사가 어떻게 돼요? 다 형통합니다. 왜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만사가 형통합니다. 아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꾀를 부리고 머리를 쓰고 요렇게저렇게 머리를 써서 얘기하고, 여러분게이 말은 뭐 마음이 가난자가 되냐안되냐 여러분이 시켜있 편을 주시는데 엉뚱한 데 가서 설을드지 말라 하나님께서 족기는 다이 어떨 때는 망해인 것 같은 다이육절이 결론입니다 대저위인의 길은 호와께서인정하시고 아인의 길은 망, 아비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 o 필 m going to get a little bit of it. Now, you're not going to get a little bit of it. She's g o 가 n g to get a little b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배 부를 것이니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느니 여러분 한글 아시지 여러분 교회에서 의의를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면을 추원합니다 교회에서 의의를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오늘 본받은 비결은 딱한거지 의의에 충이면 되는 거야. 의의를 해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나나 여러분이나 의의를 해갈 의지도 없고 의의를 해갈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의의를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바라는 것을 그걸로 충분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의의를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해는 일은 폐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의를 행하셔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울룩지 않습니다. 울면그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하고 자꾸 두둥이기 하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파워풀하게 일루어집니다 여기 어디의 의미를 해가라고 할수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에 의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분을 딱한 분, 3일째 하님 밖에 안 계십니다. 아, 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줄여있고 목마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의의를 이루어주십니다. 우리 아는 그리아들은 교회 안에서 땅땅거리며 의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보고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제? 아님의 아들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의 하는 것화평케한 자는 보기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의 일컬을 받을 것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여기에 주셨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우리도 화평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다시 한 번만. 우리의 공주님 우리를 는것처럼화평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하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다 여기, 정하 여기, 저하고, 저하고, 하고 저하고, 저하고, 저하어 저하고, 저하저 함부로 화평케하는 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돼. 이 전체 산상수는 다 들으면서 처음에 터져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가 그 터져나오 하나도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회개가 그 터져나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케하는 자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화평케 잘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건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쉽지 않은 거지. 내가 하는그 다음에 내가 어느 성도님이랑 어느 친한 성도님이랑 화평케 하는 건 쉬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여기에서 요구하시는 거는. 그럼 평면적인 게 아니고 입체적인 걸 이용하십니다. 뭐냐? 남안 믿는 자는 도 하나님과 화평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하나님과 화평하고 나가 아는 성도들이랑 화평하면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치 않은 안 믿는 자들이 우리 주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인간적으로 해보라고 말씀하. 그러니 한 생명이 얼마나 큰 우리의 마음에 들들한 돼.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 있는 한번도 교회 나가면 한 명은 늘어나면 늘어나지. 마지막 불타게 들었어 자잘 들으세요. 내가는 화평했고 내가 같은 민족도 친한 사람을 화평했어. 이거는 누구나 거의 할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 원하는 것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화평하지 않을 때그것마저도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습니다 교회 성동 안에 싸움이 있는데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부분을 잡아서 나는 이 사람만 치네이 사람만 화평하는데, 회개하시오 어느 교회 둘이 사이가 안 좋으면 자기의 생명, 십자가의 옷을 박히는 신용으로 그들을 화병하게 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길 주면 추구합니다. 죄송해요. 까부지 마세요. 나랑 하나님이라 친하고 나랑 친한 사람이랑 화평하다고 여러분을 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것을 증오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나랑 화평의 화평에 그런 사람이 자려는 박상의 여러분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비네티로죠. 누가 하나님이랑 화평이 안 되면 그거가 나와서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같은 성도끼리 화평이 안 됐으면 그거 둘을 붙잡고 듣기 살리로 덤벼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기랑 둘이 싸우니까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봐. 중간에서 보고만 있고 좀 재미가 있네. 여기 할 말이 뭐 복에 대하여 복 받을 일이 너무 많은데 오늘 시간 없어서 중요한 것세 가지만 전할. 마음이 가난해지실 주님, 주권자 다리처럼 의를 행하지 않고 나의 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주인 자들이신 주님이여, 축원하니 나와 나와 치는 사람이 화평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화평하지 않은 어떤 두사람 있다면 그들을 화평케 하려고 눈물 을 흘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이로 축원하니 사단인 그런 박사를 달콤하지 않다 남자 싸우 제일 좋은 게남 싸우는 거예요. 불낭인 거 적어도 그리스도 이런 남 싸울 때 즐거운 사람 교인끼리 싸울 때즐거워서람 통복해야 되는 거예 통복해요. 편2 0 원수들 앞에 하나님께서 상을 펼친다고 했죠.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의 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원수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 펼쳐놓고 이거 해봐, 요거 이거 의아,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삶, 그 펼쳐놓은 그 상, 그 같이 먹는 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상을 붙게 훌륭한 게아니요 다윗이 인대한 점은 그 하나님이 펼친 산 하나밖에 없고 사단이 아름답게 꾸민산은두개 개였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테이블을 찾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이에서 쑥갈것 같아요. 너? 원수의 목적에서 원수들이 아름다운 삶을 다 찾는 목적에서 하나님의 삶을 찾아가는 다윗입니다. 이축복이요 첫 번째 목 철학이 뭐예요? 첫 번째 목그 철학이 뭐예요? 원하면 다 해준다. 예수님 배반하고 이런 다 해준다. 몇번 지인이 저한테 광고를 주셨습니다. 원래야 12월이 은퇴, 남퇴니 말이 안되는데 제가 아빠다 갔다 면서좀 땅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로빈 놀란 건지 12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후임을 오래전부터 러보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직들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있는거 많죠. 재직은 아니내까 제가 12월에 빨리 돼요. 또 귀하게도 김윤수 전사님 우리 박벌이체 목사님을 보내주셨는데 원래는 제가 돌아오면 돌아오기 전까지만 박벌이체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게됐는데 이 제왕 뭐예요? 제왕 뭐합니다. 난 매번 지난 2년간 이렇게 해어요 그렇게 시고 우리 한편 더게요주인에 복을 받아요. 이제 여는 비결 알았죠? 여러분 는 비결 알았죠?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하고 우리가 배가 불러지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된이거보다더큰 물이 있어 아았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안에 역사시험 하늘을 위하